제가 생각하는 거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파트 투자는 끝났죠. 실거주 위주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께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성심성 의껏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많은 것이 부족해서 많는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제 얘기만 다 믿지 마시고 다른 쪽에도 문의를 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느라고 한번더 확인을 하시고 여기저기 부동산에 알아보시는 것도 내가 투자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부족해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제 지식이 그뿐이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아는 지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대구 투자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공항 이전과 그 다음에 달서구 쪽에 시청이전 부분 그리고 연호법소타운 그리고 대임, 대임지구 대임 임낭택지 그리고 롯데쇼핑몰이 들어오는 알파지구도 있습니다 이렇다 대부분이 아는 것이지만 돈만 많으면 여기저기 다 투자를 해놓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누구나 하지만 투자락 하는 것이 내가 있는 한도 내에서 기본 대출을 조금 받고 상가나 건물 땅을 투자해서 향후에 다시 대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성비가 중요합니다. 가성비가 중요한데 사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대임지구 같은 경우 사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서 완공이 되면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 되고 완공되기 전에 또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연호지구라든지 법조타운 같은 경우도 법은 이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 다음에 알파지구 같은 경우는 땅이 덩어리가 좀 많이 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공항도 공항 이전이 돼야 여기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항 인접 지역은 상권 자체가 아직도 조금 부족해 라고 그리고 지금 시청 이전 지역 거의 뭐 수송만큼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고 실제 내가 맞는 금액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사실 뒤쪽에 혁신도시는 거의 죽었습니다. 구도심지의 혁신도시가 그나마 좀 괜찮고 옥포 쪽에 그현풍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팡 물류 단지가 들어오는데 물류 단지의 인원도 정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인접지역 인접지역 인접지역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수정구 같은 경우는 항상 투자에 기본제 를 베이스를 깔고 가는데 이유는 뭐 서울의 강남과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성구 수성구 얘기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수성구 땅값이 가장 비싼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범어 내거리 대도로변의 땅값은 기본 거래되는 게 8천에서 1억 정도 평당 가격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런 쪽에 투자할 사람들은 거의 돈이 있는 분들이겠죠. 우리같이 뭐 우리라 하면 좀 웃기지만 저같이 서민이 투자하기 좋은 곳은 가성비가 좋은 곳입니다. 즉 저렴한 돈으로 상가 건물이나 상가주택을 구입해서 쉽게 팔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지금 알파지구 같은 경우는 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물을 건축을 해도 건축 규모 단가가 높습니다 기본 30억 40억 정도 이제 자기 수준에 맞아야 되니까 그런 금액대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연느 복조타운이나 알파지구 알파지구 같은 경우는 롯데가 확정이 돼서 이제 공사를 곧 진행을 한답니다 그리고 공항 부근그 다음에 공항 쪽에 향후 이전 후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될 분. 그리고 대구의 핵심 시청이죠 시청이 이전되면 기존 시청 자리가 뭐안 좋아지지 않겠느냐 시청 이제 나오고 뭐 기존에 있던 상권이 뭐 나빠진다 이런건 크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조금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 발 달성에 달성군에 마찬가지 현풍 국가산업단지죠 근데 결국은 자기가 주변 바운더리에 대부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아닌 분들도 이래 있지만 대부분 제가 거래를 했는 분들은 그런데요 예전에 수성구에서 반영혁신도시를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수성구에서는 또 시청 쪽으로도 갑니다 근데 수성구 있는 분이 현풍 쪽으로는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수성구에서 공항 쪽으로 제가 거래한 분은 없습니다 뭐 제가 말하는 얘기는 통계적인 것이고 제가 느끼는 바를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아니다, 기다, 정다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가성비가 중요한 곳, 그다음에 시내 인접 지역이 중요한 곳은 이렇게 대부분 움직이더라는 거죠. 현풍 같은 경우도 사실 이쪽에서 많이 들어가고 인구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인구 유입 조사 결과를 보면 인구 유입도 많이 됐는데. 저도 제가 일찌감치 열을들갔다 나와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거리상 이 제가 크게 이쪽으로 자주 들어가진 않습니다. 어쩌다가 분위기 볼겸 들어가곤 하는데 일단은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판단인데 투자는 얼마든지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여력이 되고 내가 마음이 가는 곳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수시로 볼수 있는 곳. 지금 대구에 웃기지만 베이지에서 투자한 분들이 많아요. 상가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에 투자한 분들이 생각외로 많더라고 주인들이. 그런 분들은 어쨌따지 보면은 투자를 장거리 투자를 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 해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제주도로 투자를 했는 케이스죠. 그리고 알만 빼먹고 나가는 케이스인데. 그러면 나쁜 사례는 빼더라도 일반적인 사례는 인접한 부분에 투자를 하면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고 수시로 볼수 있는 곳이 좋다 자 그렇다면 디가 가장 좋겠느냐 뭐 어디가 가장 좋다는 건 없습니다 저는 뭐 가성비 기준으로 해서 현금 3 4억에 투자할 돈이 있었는데 아파트 투자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곳은 내 돈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면 저는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와 같이 대임주구라든지 임당택지라든지 뭐방냐오리라든지그 다음에 알파주구 알파지구는 덩어리가 너무 크죠. 그런데 덩어리가 크다 캐서 여기서 꼭 투자를 못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상가를 지으면 상가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가 분양에 투자는 큰 메리트가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자기 땅이 좀 있어야지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뭐 상가주택을 사든 다가구 주택을 사든 이렇게 샀을 때 향후 다시 이와 같은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없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내 땅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향후에 어꼭 뭐 내가 아니면 내 자식 이라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뭐. 부자가 될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땅을 깔고 앉아있는 것들이 좋다. 근데 아파트는 뭐 사실 뭐 바람이 그렇게 불었기 때문에 만큼 올라가는 것이지 대부분 투자하는 분들은 상가주택이라든지 뭐 주택, 상가, 뭐 땅을 깔고 앉아있는 땅이라든지 뭐 영천 마찬가지 경마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전부터 바람이 불어서 영천 쪽에도 사실 막 바람이 많이 불었죠. 그래가 그래도 많이 했었고 뭐, 저는 다양하게 동네를 많이 움직여 다녀봤는데, 그 동네마다 사실 뭐, 투자 가치는 조금씩은 다 틀리고, 투자 가치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분들이야, 여기도,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뭐, 다 던지놓으면 됩니다, 여기도. 다던지왔다가 하나, 한쪽에 대박 나면 돼요. 그런데 보통 일반 서민분들은 내일 일당이 두 배로 오른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사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땅이 땅값이 오를까 하는 걱정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놓칩니다 놓치고 놓치고 놓치고 그러다가 또 마음먹고 뭘 이제 확 시작 확정이 됐다고 했을 때 들어가면 그래도 뭐좀 괜찮으면 다행인데 마이너스 보는 경우도 가끔가다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내가 그만큼 돈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 때 팔아야 되는 거죠 급매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지, 뭐 땅값이 하락을 하거나 이래서 손해보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보통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빠지면서 사실 금매물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제도 같은 경우도 조선경기가 악화되면서 금매물들, 그다음에 경매 매물들이 쏟아지는 경우는 사실 사례가 있습니다 분산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죠 그런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역시 규모가 큰 도시 위주로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는 동네는 대부분 안정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처는 내가 어디를 찾느냐 어디 쪽으로 들어가겠느냐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가장 가성비가 좋은 쪽 으로 투자를 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니까 이 시간은 요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올려 드릴게요